기한84 수입, 엄현경 향한 기한84 구의 논란, 기한84 뜻.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인기 외툰 작가 기한84. 기한84 뜻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듯 한데 기한84 뜻은. 눈뚜렁이 아름답고 여자들이 실종되는 도시 화성시 기안동에 살던 84년생이라고 기안84 본인이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본인이 밝힌 기안84 뜻에서부터 여성들이 실종되어 살해됐던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이런 식으로 소비했다며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요. 기한84가 연재한 웹툰, 패션한 복화광은 현재까지도 인기 웹툰으로. 지상파 방송 출연 당시 기한84가 보여준 순수하고 천재적인 예능감으로 러브콜이 쏟아져 해피투게더, 택시 등 많은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재미를 주었고 현재는 MBC 인기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 고정 출연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정 출연하게 된 MBC나 혼자 산다에서 일반인 같은 소탈함과 거침없고 프리한 행동으로 재미를 주고 있는 기한 84 웹툰 작가 수입 외에도 방송 출연 등으로 수입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기 웹툰 작가 기한 84 수입에 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걸로 아는데요. 재작년 택시 인터넷 청년 재벌 특집에 출연한 외툰 작가 기안84가 수입 관련해서 언급한 것이 있습니다. 우선 기안84의 본명은 김희민, 1984년 10월 생으로 올해나이 34세 청년입니다. 수원대학교 조형예술학과를 졸업해서 2008년 웹툰 노병가로 웹툰 작가 데뷔를 한 기한84 기한84가 2008년 야후에서 웹툰 노병가로 데뷔하고 연재하며 활동할 당시는 에월 수입이 60만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만화가 창작이다 보니 가작을 하기 힘들 수밖에 없고 당시 기한 84의 이정도 수입은 88세대보다 적어서 힘든 삶을 살던 시기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후 기한 84는 네이버에서 인기 웹툰 패션왕을 연재하게 되면서 수입이 껑충 뛰게 되는데요. 우선 네이버가 S급 웹툰 작가에게 주는 기본급은 한달에 약 500에서 6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광고 수익이 추가가 되는데요. 인기 웹툰의 경우 광고의 노출 횟수가 높아지면서 높은 조회수 높은 광고 수익이라는 공식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당시 택시에 함께 출연한 박태준의 외모지상주의 웹툰 경우, 월 1천만원 정도의 광고 수익이 났다고 했는데요. 당시 외모지상주의가 나온지 얼마 안되는 시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패션왕으로 외툰 작가로 인기가들을 달리고 있던 기한 84의 수입은 최소한으로 잡아도 광고 수익으로만 월 1천만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계산해보면 기본급 600 광고 수익 1 0 0 0월 1600만원의 수입이 나온다고 볼수 있고 이런 기한 84의 월 수입을 연간으로 환산해보면 1억 9200만원이라는 연수입이 나옵니다. 여기에 패션왕으로 벌어들인 이모티콘 같은 부가 캐릭터 상품들에다가 영화 라이센스 비용까지 더하면 1년에 세금을 떼도 2억 넘는 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한 84가 패션왕 2년 연재해서 동탄의 30평 아파트와 수입 자동차를 샀다고 하니 예상되는 외품, 작과 기한 84의 수입과 얼추 맞아 떨어집니다. 당시 동탄 30평 대 아파트 전세면 대략 3억 정도 들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안84가 구입했던 고급 수입차는 벤츠 E-클래스였다고 알려져 있는데 옵션에 따라 다르겠지만 적어도 6천만원. 벌어들인 수입으로 기안84는 기특하게도 어머니에게 집을 사줬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기안84 어머니가 제주도에 홀로 1년 정도 살았던 적이 있는데 어머니랑 너무 잘 맞아서 아예 제주도 집을 사드렸다고 말합니다. 현재 기안84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기안84가 현재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이전 나 혼자 산다 해도 잠시 나온 바 있는 쉐보르 크루즈 중고차입니다. 자신 취향대로 페인트칠 같은 좀 과한 튜닝을 해서 잘 타고 다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기한 84차. 기존 타고 다녔던 고급 수입차는 팔았다고 합니다. 현재는 인기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 고정 출연하며 출연료와 부수적인 광고 수입까지 합치면 기존 웹툰 작가로만 벌어들이던 수입의 두 배에 해당하는 연봉 4억 정도 선의 수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단하네요. 한편 기한 84는 과거 출연했던 예능 프로그램에서 탤런트 엄현경을 향한 방송 속구의 행위가 도를 넘어섰다고 해서 많은 비난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엄현경 향한 기한 84 구의 논란 과거 해피투게더 3에 출연했던 기한 84는 MC경 배우 엄현경에게 구의의 뉘앙스를 풍겼는데요. 유재석은 박명수스가 모르는데 기안84가 회식에서 엄현경에게 고백했다라고 에피소드를 터뜨렸고 이에 영상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회식 영상에서 기안은 엄현경에게 내가 너무 예뻐라고 고백했고 엄현경은 얼굴을 가리며 민망해 했습니다. 또한 이날 해피투게더 3에서 기안84는 공개적으로 엄현경에게 적극적인 구애를 하는 듯한 멘트를 한바 있는데요. 이날 방송 중에 기한 84는 엄현경에게 대뜸 남자친구 있어요? 라고 물었고, 엄현경이 아니요 없어요. 라고 대답하자, 쑥스러웠는지 물어본 거예요. 그냥. 이라고 답해서 웃음을 준적 있습니다. 이후 기한 84는 어차피 사귀지도 못할 건데, 뭘? 하면서 쿨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근데 이후로 밥 한번 먹을 수 있잖아요. 분당 놀러와요. 저 차이면 이제 안놀 거예요 등의 발언을 쏟아내면서 끊임없이 엄현경에게 방송 중 구애를 펼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해피투게더 다른 회차에서는 MC 유재석이 엄현경씨가 기한84의 여동생이면 어떨 것 같아요 오빠로서? 라고 묻자 기한84는 제 친여동생이면요? 그럼 제가 좋아할 것 같은데요. 부적절한 관계가 되지 않을까요? 라는 발언을 해 눈총을 받은 바 있고. 2016 KBS 연예대상 시상식에서 엄현경이 해피투게더 삼로 토크앤드쇼 부문 신인상을 받자 돌연 무대 위로 뛰쳐 올라가 현경이 잘좀 해주세요라는 돌발 상황과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회식자리에서 술김에 기한84가 엄현경에게 고백하는 장면. 엄현경은 당황하고 볼이 빨개지고 태어났으니 사는 남자 기한84 회식자리에서 술김에 엄현경에게 고백한 것이 기억나서 몸서리치는 모습 기한84의 엄현경을 향한 구애가 너무 지나치다고 해서 비난을 하는 시청자들은 기한84 저런 모습 꼴보기 싫다며 하차 요구까지 하는 상황으로 이어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구애가 너무 과하다. 애정을 강요하는 폭력이다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흥미와 재미를 위한 예능 프로그램의 컨셉 측면에서 봐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기안 84의 저런 좀 지나친 듯한 엄현경을 향한 구의 장면들이 엄현경에게 있어 많이 부담스럽고 정말 싫었다고 하면 출연자 동의하에 방송에 내보낼 텐데 애초에 엄현경이 반대했다면 방송을 타지도 못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냥 방송 예능 프로그램에 완벽 적응하지 못한 어설픈 순수함의 모습을 담고 싶었고, 예능 에피소드 정도로 봐줘야 하지 않을까요?